그러면은, 요렇게만 하는 거야? 이렇게만 해. 네? 요거만, 이렇게만 하는 거야? 아니야분체 하나요. 어우, 잘했어. 네. <웃음> 그럼 굳이 될까? 핵형으로 쓰자면 어떻게 될까? n 는 4가 되겠지. 어우, 굿. 이 생물을 바로 시작하 그렇죠. 네, 핵형은. 그렇죠. 그렇지 뭐, 뭐라 설명을 해야 되죠? 피라서? 그냥 그렇습니다 네, 그냥, 그냥 동일해, 동일해. 뭔가, 네 그냥 같은 동물이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, 네. <웃음> 어, 아는 것 아는 것이클레오성 맞죠? 나 상태에서 DNA 복제 DNA 복제는 염색사 상태에서 영하니까 틀렸어요 심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나를 관찰할 수 없죠, 연습체니까. A와 B는 연습 분수로 동향 유전 정보를 갖죠. C는 연습과 같이 방로가 붙는 부위가 맞습니다. 그렇지, 여기 다시 한 번. 여기 무슨 부위라고? 여기? 방표 의사 분는 부위가 동원체. 그렇지, 동원체. 여기 너무 잘 설명했어.